네 반갑습니다 어,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어, 마틴 매매법 2 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해 들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새해 희망으로 예, 올해 새해는 어, 모두 가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장이 시작되었죠 한국거래소에서 이렇게 예탁총액 1억, 수정자산 1억, 또 주문가는 금액 1억 이렇게 주면서 뭐이 투자하라고 이 도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 매매하실 수가 있죠. 자, 이 선물 차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 어, 200에 대한 선물 3월달 선물이라는 뜻이죠. 5분봉 차트죠. 예, 지금 아침 시가에서. 어, 원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호가 전량은 마이너스 418 매도 호가가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호가가 줄어들면서 이제 매수호가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192 이게 바뀌는 순간에 이렇게 변곡이 일어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죠그 그렇죠? 여러분 자, 이 모의투자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손실을 안 당하고도 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모의투자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체크포인트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을 정도로 여유롭지가 못하죠. 실전에서는. 뭐 주문 듣기도 바쁜데 이거 보실 수 있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놓쳤던 걸 갖다가, 어, 우리가, 어, 이 모의 투자를 통해서, 어, 어, 익힐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호가 잔량은 700개, 8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위로 지금 양봉 형태를 띄고 있죠. 자, 시가는, 음, 여기서 표시가안 나는데, 이게 시가가 397.15가 되겠죠. 397.15. 음. 자, 밑에 거는 갖고 자, 예. 자, 오늘도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변곡점 매매를 하면서 어, 자금 관리는 어, 마틴 매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하는 거죠. 이 파생은 자금 관리 실패로 인해서 어, 매매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이 자금 관리만 잘해도 길게 살아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 지금 마틴 매매를 활용하시라고 제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틴 매매를 하게 되면 자금 관리가 자동으로 돼요. 기존에 제도 매매했던 방식이 그 방식이었는데 결국은 알고 보면 마틴 매매를 이용했던 것이죠. 그죠? 자, 지금은 9시 3분이죠. 그죠? 음. 자, 이게 5분 봉 차트인데, 그죠? 음. 자, 시가에서 397.15가 시가인데, 에이. 마디 397.50을 돌파하면서 올라치고 있습니다. 그때의 외국인의 동향은 어떠했습니까?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하면서, 상승 방향으로 가는 듯 하면서, 어, 유혹을 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호가 잔량은 2600개까지 올렸어요. 지금. 그죠? 자, 오늘은, 어, 마틴 매매를 이용하면서, 어, 푸드 옵션을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 음, 0.35엔 될때 들어가고, 이게 그냥 내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항상, 나는 맞출 수, 이 장을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30에 마티 매매를 적용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럼 콜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콜로, 어, 위클리, 예. 다음 주꺼니까, 1월 첫째 주거 보다는 밑에 거로 해가지고, 어, 보다는 위에 거로 해야 되겠죠. 음, 그 위에 거, 4 0 7자리 아, 이게 너무 작은데, 그죠? 일단은 405짜리를 하죠, 위클리. 1월 달 첫째 주꺼. 예. 이게 또 거래가 많이 안 돼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음. 자이 당시도 어떻습니까 2400개까지 지금 올라갔죠 그죠 국가 전량은자 국가는 398.25 0 시가는 397.15 입니다 자, 2000개까지 지금 호가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는데 매수호가가 음... 줄기 시작하죠. 자 음봉이 발생하려고 깔딱깔딱거리고 있죠. 자 음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진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거 1월물 옵션입니다. 보도 옵션요것도 한번 진입을 하죠. 자, 은봉이 발생하면서 천개로 늘... 줄었어요. 아까 2000개였는데, 그죠? 840개로 또 줄고 있습니다.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가죠, 지금? 급하게 내려갑니다. 자, 예, 선물이 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 거니까, 예, 선물을 보고, 어, 이 효과 전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변곡 일어날 때 진입을 하는 거죠. 한 개도 체결이 안 됐지, 그죠? 지금. 허허. 이게, 이게 체결이 안 되면서 효과만, 가는 거예요. 위클리 옵션의 그, 그, 다음 주 거라서 거래가 안 되면서 이게 효과만 올라가는 거죠. 효과만 계속 자동으로. 할수 없이 이걸로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1월달 월물 옵션으로 매매하죠. 위클리 옵션이 매매적에 연습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이거는 체결이 안된 상태에서 예, 호가만 올라가는 거죠. 호가만 계속 자동으로. 자, 이걸로 하죠. 자, 수목계약이 지금 0.44에 들어갔습니다. 금액은 220만 원어치 들어갔죠, 그죠? 음. 그래서 본인이 천만 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초 처음에는 200만 원어치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자, 드 옵션은 매도한다는 뜻이었고 예. 저기 W가 없는 거는 월물 옵션이죠. 이월물 예. 월물 옵션입니다. 이월물 2022년 1월 달 거.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가 되는 울물 옵션입니다. 자, 은봉이 발생하면서 이제, 호가 잔량은 400개로 줄었습니다. 아까 전에는 2,000개 정도 쌓이더니, 700개, 500개로 줄어들고, 400개로 줄어들고 있죠. 그죠? 급하게 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요. 이게, 호가 잔량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하방으로 보셔야 되죠 그죠? 하방을 보시고 지금은 푸드옵션의 시 푸드옵션이 승률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푸드옵션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고 뭐, 뭐 놀이삼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는 생계 유지를 해야 되고 여기서 돈을 벌지 못하면 죽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벌써 10%가 통과됐습니다. 그죠? 이네 칸만 움직여도 10%입니다. 그죠? 굉장히 옵션, 풋옵션이 어제도 연습했다시피 코론, 그죠? 여덟 칸 움직이는데도 1 시간 넘게 걸렸죠. 1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풋을 잡으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그죠? 금방 갑니다. 금방 가. 자, 30% 목표로 하면은, 3, 4, 12. 음, 13개. 아, 목표를 15개로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러면, 0.59가 되겠죠? 0.59에다가, 청산문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개역이죠. 그죠. 자, 오늘 0.5가 체결되는지 예, 지켜보고 체결되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푸드옵션은 자, 어제 마틴 매매를 설명하면서 어, 가속도가 붙는다 했죠. 옵션은 선물은 수익곡선이 45도 수입 곡선을 이루지만 직선이지만 옵션은 2차 곡선, 포물선 형태로 했죠. 포물선, 2차 곡선이면서 직선보다는 각도가 훨씬 높죠. 2차 곡선이니까 그래서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죠. 기하급수적으로. 효과 전략은 17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430개로 확대가 되어 있고요. 500개, 700개. 굉장히 신뢰도가 높죠. 굉장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0.5위까지 올라치고 있습니다. 예, 37만 5천 원수나고 있죠. 자, 큰 흐름은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일단 시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시가가. 자, 선물에 대한 시가는 397.15였습니다. 무너지니까 하방 세력이 강화되어는 거죠. 정거점에서 통과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호가잔량이또 2,000개를 넘어서 고 있습니다. 호가잔량이 매도, 매도 해도호가잔량이 매도, 매도 2,000개를 넘어서 면서 여기 이제 위클리 옵션인데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보이죠. 저가가 0.18인데 0 4석 벌써 다 올랐죠.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월물 옵션이서 아직 더블 나지도 않았어요, 그죠? 아, 더블 날 나면 0.80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지 않아요. 오, 위클리 옵션 이거는 더블이 나왔습니다. 더블이. 자 위클리 옵션 395짜리 푸드 옵션. 자 0.53 까지 가고 있습니다. 자 47만 5천원 수익 나고 있죠. 47만 5천원 네, 220만원 투자해서 47만 5천원 네, 수익 나고 있는 상황, 상황입니다. 자마틴매매법을 활용해서 자금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변곡점 매매를 해서 수익을 취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옵션 투자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손실 당합니다, 여러분. 옵션 매수자는 엄청나게 위험해요. 깡통됩니다. 그죠? 옵션 매도하는 사람은 뭐한 개밖에 매도 못 합니다, 2천만 원 가지고. 옵션 매도를 하려면 2천만 원이셔야 돼요, 또. 여타금이. 그러면 매도자는 한 개밖에 안 합니다, 이고 근데 20개나 지금 우리는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거죠, 지금. 그죠? 천만 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220만 원이나 산 거죠, 지금. 옵션 매도자는 한개밖에안 됩니다, 매도가. 그죠? 음. 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옵션, 우리 옵션 매수자들은 어,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천만 원다 질러버리죠. 어, 무식하게. 자 중요한 내용은 자금 관리는 자동으로 된다. 마틴, 마틴 매매를 하게 되면 자금 관리는 자동으로 된다 이거죠. 자. 자금으로 자원 자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유용하다 이거죠. 자, 보시면은 0.5까지 갔고요. 52만 5천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예, 단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뭐 예상은 충분히 다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100% 맞추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돈을 다 가져올 수 있겠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단 5초 앞에만 예측해도 그죠 그러나 어 100%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 맞추면 이 세상 돈은 다 자기 돈이죠 그죠? 우리는 단지 모르기 때문에 마틴 매매를 이용하는 거죠. 올라가면 좋고, 내려가면 또 추가로 매수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 자금 관리가 되고 물방 매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는 말이죠, 뭐 네틱 그러니까 콜옵션 어제 매수 음, 했는데 뭐 네틱 움직이는 것도 뭐 하루 종일 걸리고 그죠? 뭐 하루 종일은 아니지만은 여덟 뭐 티움지는 것도 어, 1 시간 내내 걸렸어요. 아침 초반에 예, 승부를 보고 어, 깨끗이 예, 수익이 나면 모니터를 끄고 어, 컴퓨터를 끄고 예,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옵션 매수자가 하루종일 매매하면 결국은 오전에 벌었던거 오후에 싹날아갑니다 시간가치 감소가 급하게 일어나죠. 특히 어... 옵션 만기일 때는 시간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합니다. 그걸 망각해서는 절대 안되겠죠. 자, 지금 효과는 마이너스 어, 300개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또 다시, 다시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지금. 자 마틴 매매법을 이용하면 뭐이 지점에서도 또또 진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다 가지고 주마가 편해가지고 달리는 말에 또 어, 채찍을 가해서 더 빨리 예, 수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이 올해 예, 새해는 에 예, 마틴 매매로 이용해서 자금 관리도 자동으로 되고. 또 수익도 꾸준히 내고 어차피 매수자는 작은 수익을 꾸준히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을 바른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마틴 매매법을 마틴 메매법을 적용을 해서 올해는 꼭다 어,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제 올해 올해부터죠.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음, 하락 쪽에서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하는 것이 훨씬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당 투자했던 또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매물때는또 계속 쌓이가 있을 것이고 언제든지 어, 베이스스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이러면 어, 프로그램 차익거래 매도 차익거래가 나오면서 주식이 폭락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기준금리도 올릴 예정이고 하니까 어, 전체적으로 지금 음 자금 자체가 경색되어가면서 매도세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자 그러니까 이 보면은 잠시 올렸다가 외국인들의 계속 <웃음> 상승 시키는 듯 해놓고는 그냥 폭락 시켜버리죠. 자, 호가 잔량이 지금 계속 마이너스로 쌓여가 있습니다. 1100개, 마이너스. 마이너스란 것은 매도 효가가 쌓였다는 뜻이죠. 그죠? 마이너스 40, 1040개. 자, 47만 5천원. 오늘 조금, 음... 수익을, 음... 음, 푸드옵션에서 수익을 조금 높게 목표를 설정을 했죠 한 30% 정도 설정을 한것 같습니다 0.15 정도 설정을 했습니다 자이 이, 이, 이, 이, 연습을 하더라도 말이죠 실전처럼 어, 내가 목표를 0.15로 할건지 0.10으로 할건지 안그러면 뭐 0.4로 할건지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 반대로 움직여서 이게 또 내려왔을 때는 어디까지 내가 감수해야 될지 예. 전략을 미리 계획적으로 세워 둬야 되겠죠 그리고 급하게 상황이 바뀌면서 만약에 상승으로 폭등을 한다 그럴 때는 또 콜옵션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창을 또 열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 먼이 전쟁입니다. 돈 놓고 돈 먹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기 배치를 잘 해놔야 되겠죠. 요차하면 바로 바로 투입을 해야 되고 항상 여유자금은 또 있어야 되고 총알 있어야 무슨 전쟁에서 이기겠죠. 총알도 없으면 뭐 계속 사망할 수밖에 없겠죠. 무기를 배치를 해놓고 내 생각과 달리 이 전장이 펼쳐졌을 때는 바로 이 무기를 또 재배치를 해야 되겠죠. 콜옵션으로 바로 갈아타야 된단 말이죠. 예. 자 0.5까지 가고 있습니다. 허가 잔량은 1500개 예, 매도 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시 2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효 호가 잔량은 일단은 뭐 매도 우위가 있으니까, 예, 상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갑자기 이게 이제 이 호가 잔량이 플러스로 돌아서면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자, 1 1 0 0개 자, 0성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 1000개, 1000개, 1000개, 1 0 0 0이 이 전쟁에서 이겨 됩니다. 뭐 크게 이길 필요도 없어요, 그죠? 예. 조금만라도 이기면 되는 거죠. 음. 그래야 우리가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고 예. 장세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전진했다가 후퇴했다가. 예. 장세 판단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9시 27분이 되겠고요. 자, 9시 또 30분이 되면 새로운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예, 돌파를 하면서 말이죠. 붕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밑으로. 상방으로 턴하면 일단 변곡점이 되는 거고 하방으로 내지 꼴리지면 저가가 지금 395.90 이죠 저가 395.90 저가 395.90 이걸 또 붕괴를 하게 되면 하방으로 돌파가 되는 겁니다 음. 자, 호가전량도또 마이너스 300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상방으로 가느냐? 계속 왔다갔다 하죠. 음. 호가전량도 마이너스 81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400개로 늘어나고 있죠. 매도가 가 요걸 잘 보세요. 그죠? 뭡니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났다고 확대됐다고 이러 하죠. 그죠? 이 상황에서 그죠. 이 상황에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만 알면은 그죠 전세계 돈은 내 돈입니다. 진짜 100% 맞추는게 내 돈이죠. 다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생각에 다 하지요. 올라갔다 내려갈 것 같다. 100% 맞출 수만 있다면 전세계 돈은 내 돈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호가잘량이 지금 마이너스 11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도 효과가. 그죠? 하방으로 가겠다는 뜻이죠. 지금 9시 30분입니다. 9시 30분. 1300개. 늘어나고 있죠. 음. 자, 늘어나고, 있. 줄어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하방으로 돌파가 되면 박수 치고 나오는 겁니다. 9시 30분 지금 연휴 기간에 계속 방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전 같은 이 중요한 방송이죠. 옵션 만기일 때 어떻게 펼쳐지고 앞으로 이런 형태가 또 반복이 됩니다. 올리지 내리지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옵션 매수자들은 절대로 많은 금액을 투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몰빵 매매하는 순간 일단 예, 막 흔들립니다. 예, 견딜 수가 없어요. 몰빵 매매를 해버리면 내가 더 투입할 무기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73개야. 지금, 그니까, 러 장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지금 올릴 생각도 없고 내릴 생각도 없는데. 자, 어떻게 프로그램을 돌리는 아이 거죠. 엔터 하나에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엔터 하나에 올리고, 엔터 하나에 내리고, 어, 프로그램 매수가 돌으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돌으면서, 어, 이 창을 어, 이끌어 갈 겁니다. 마틴 매매를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자기들은. 어. 엄청난 자금으로, 그죠? 뭐 한꺼번에 왕창 뭐 매도하고 한꺼번에 왕창 매수하지 않습니다. 자금이 꽉 잠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내렸다, 올렸다, 어? 행보했다가 또 하프로 뭐 폭등 시켰다가 또 폭락 시켰다가 어? 엄청난 자금으로 주물럭거리는 거죠. 또 옵션을 또 양매도 했다가. 양쪽으로 가돌이쳐 놓고 올릴 생각도 안하고 내릴 생각도 안하고 계속 그 안에 움직이도록 하고 우리 개미들은 그걸 모르죠. 뭐 오르면 오르라가 하는 것 같다. 내리면 내리는 것 같다. 한쪽으로 이제 몰리면 이제 몰살 당하는 거죠. 한쪽으로 몰리면 자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300개 매도효과가 쌓이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추가 진입도 하면서 바로 따라 붙어도 되고, 그죠? 예, 여러 가지 전법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마티매매를 하기 때문에 절대 예, 우리는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작은 수익을 계속 쌓아가겠다는 그런 전법이죠. 그죠? 예, 예. 자, 9시 35분이 되겠습니다. 자, 16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시동을 걸었는지 1700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200개, 1100개 1200개 1400개, 1600개 1800개 그죠? 1700개 1,800개, 2,000개, 야 2,00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죠? 바로 따라 붙죠. 2,000개 네, 여기서 뭐... 한기까지또 추가로 하면 되고... 1,800개 1,900개 네. 음, 360만원 네, 지금 진입했습니다. 올라가죠, 이제? 쭉 올라가죠 이제쭉 올라갑니다. 자, 네 틱을 더 먹기 위해서 또 진입을 했습니다. <웃음> 기가 막히죠. 2,700개, 예, 2,700개, 그죠? 자, 9시 36분 되겠습니다. 적정한, 또, 예, 장세를 예, 판단해서, 또, 추가 진입도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돌파 매매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저가는 이제 395.75가 되었습니다. 돌파, 돌파가 되냐, 이거죠? 이걸 고정으로 해, 해놓죠. 예. 자, 1600개고, 1700개고, 예. 음. 자, 행보가 길면 예. 추수도 길다. 그죠? 행보가 길면 추수도 길다. 한쪽 방향으로 이제 터진다. 얘 예, 그죠? 오. 1500개, 1700개. 자, 9시. 37분 되겠습니다. 바로 생각만큼 또 장이 안 가고 있죠. 하여튼 진입할 때뭐 후달리지 않을 정도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죠 느긋해야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매수자가 이기는 방법이 바로 이 마틴 매매법 입니다 여러분 옵션 매수자가 살아야 할 길은 바로 마틴 매매법을 익혀야 돼요 9시 38분 되겠습니다 1300개 까지또 줄어들고 있어요 800개로 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 또 꺼지면 안 되니까, 한 밑에다가 또좀나놓죠 10분 동안 뭐 클릭 안 하면 또 꺼져버리니까, 저뭐 체결 안 되는 가격에 주문 넣어놓도록 하죠. 자, 84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9시 40분이 되었습니다. 300개 여기서 또 상방으로 갈지도 긴장해야 되겠죠? 음자 마이너스 182개 왕이 아리까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매도 호가가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이너스 600개. 400개의 읍채락뒤 400개. <목소리도> 체력을 하고 있습니다. 700개로 확대되고 있죠 자, 800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 저가가 2.5, 어... 2, 2, 2 6뭐이 정도 밖에 버리지 않았어요. 2.6 자 9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0개, 1,200개, 1,400개. 1500개 1600개 자, 9시 43분 되겠습니다. 300개, 1400개, 그죠? 예. 자, 다시 또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1400개, 1700개, 9시 43분, 1600개. 오우, 1900개, 오케이. 자, 9시 44분 되겠습니다. 1900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갈지 내려갈지를 보고 있는거죠 가장 수익이 높은 쪽으로 진행을 하겠죠 1700개 1600개 음, 1700개 9시 45분 되겠습니다. 음. 자, 계속해서 지금 행보가 길어지고 있죠. 자, 행보가 길어지고 있는데.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한쪽 방향으로 터지면 크게 터질 수가 있겠죠. 행보가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힘을 비추겠다는 뜻이죠. 1900개 이제 힘을 비추게 해서 한쪽 방향으로 쏠릴 겁니다. 500개 자 쉽게 수익을 주는 날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수익을 빨리 안주죠 그죠 엄청나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진을 다 빼놓는 거죠 지금 옵션 매수자는 엄청 위험합니다 이렇게 왔다갔다 행보를 해버리면 그냥 시간 같이 녹아버리죠 이 거품을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0.53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이건 실질적으로 거품이거든요. 이게. 제로인 상품을 이렇게 비싼 돈을 들 드리면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수자가 엄청나게 불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천 개. 9시 47분인데, 또, 켜야 되겠습니다. 클릭 안 하면 또 꺼지니까. 음. 자, 수익레이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여차하면 막 깡통으로 가는 거죠. 옵션 망길 날은. 1,200개 인데요 그러니까 옵션 매도자가 엄청나게 유리하죠.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예, 프리미엄을 다 빼먹으니까 매도자는 유리하고 매수자는 움직여 줘야 되는데 안 움직이면 이제 초 긴장을 합니다 한쪽으로 가든지 뭐확 가든지 해야 되는데 안가면 이제 깡통 된다고 해야 됩니다. 깡통은 수시로 차는 거예요만기래는 제로 됩니다. 제로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어마무시 하죠. 깡통도 빨리 될 뿐만 아니라 뭐 수익 날 때도 또 어마 무시하게 다섯 뭐배 터지고 10배 터지고 그러는데 도착을 잘 해야 됩니다. 변곡점 매매를 잘 해야 된단 말이죠. 옵션은 변곡점 매매를 해야 수익을 땡길수 있습니다. 추경 매수는 그렇게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추경 매수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되지만 대부분 장은 행보장이 많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가 버리고 내려가 또 올라가 버리고 이러니까 자, 16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900개. 자, 9시 50분 되었습니다. 2,000개가 돌파되고 있습니다. 2,100개. 2,100개 돌파되고 있죠. 저희 저가가 무너질 거냐, 이거죠. 395.75. 2,100개. 호가 전량이 확가되고 있습니다. 자, 매도호가가 쌓여가 있죠. 음. 아이고,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 이것도. 그죠? 벌써 51분이나 지났습니다, 방송한 지. 자, 2300개. 아, 이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참은너질것 같죠? 예, 흐름이 그죠? 예, 2500개, 2600개. 저점 75, 70, 70을 찍으면 확대되는 거죠. 그죠? 70 찍으면 추가 매수 함번 들어가보죠. 그죠? 2,200개 7호가 지금 저점입니다. 오늘 자 7호 찍고 2,600개고요. 그죠 어, 찍었습니다. 7호, 2,800개. 아, 이거 진짜... 이거만 못 보죠. 자 60으로 어, 뚫었습니다. 2900개로 늘어났죠. 2800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매도가가 늘어나고 있죠. 음. 자, 아래로 하루로 이제 뚝이 무너졌습니다. 자 57만 5천원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예. 옵션 매도자는 한개 밖에 안 들어가는데, 우는 지금 40개나 들어갔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하게, 예. 옵션 매도자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많이 들어간 거죠. 옵션 매도자는 한개 밖에 못 칩니다. 근데 우리 매수자는 50, 40개나 지금 쳐놨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죠? 자, 이런 걸 뼈저리게 깨우쳐야 됩니다. 예. 깨우쳐야 됩니다. 자, 호가 잔량은 2700개. 아, 다시 또 저점을 붕괴하려고 하죠. 자, 6권까지 늘어왔습니다. 6권까지6권까지 65에서 또 왔다 갔다 합니다. 2800개고, 호가 잔량은 매도호크가 지금 쌓여가 있는 거죠. 자, 추세 방향은 지금 계속 하방으로 가고 있죠. 하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고. 이게 이 어, 저점 무너질 때 한번 추가 진입했는데 빨리 안, 도달이 안 되죠, 그죠? 음. 자, 이거는 일월물 옵션이라서 조금 더디게 움직입니다. 위클리 옵션 같으면 금방 벌써 도달했을 겁니다. 옵션은 깡통을 무릅쓰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깡통을 무릅쓰고. 깡통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목숨을 걸고. 자, 2300개, 2400개. 시간이 꽤 많이 걸리죠. 참, 이래. 돈벌 위기가 만만치 않다는 걸또 빼저리게 느낍니다. 그죠? 수익은 났는데, 이 목표까지 안 오면 또 답답하니까. 음. 2300회, 1. 그렇습니다. 그죠? 0.59에 그냥 갖다 놓죠. 지금 9시 55분인데요. 2 4 0 0개고요 음. 자, 2,000개에서 또 줄어들고 있는데요. 200개. 자, 9시 56분 되겠습니다. 자, 이 옵션 매수자들은 뭐확 꺼내야 되는데 화확 꺼나지 못한 장이죠, 지금. 계속 들락날락 들락날락 올랐던 내렸다 올랐던 내렸다 하면서 이런 날은 뭐 매수 옵션 매수자가 재미없는 날입니다. 그죠? 확가는 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확가는 장이 아닙니다 57분인데 이렇게 되면은 뭐 학건허장이 아니라고 치고 그냥 예, 현상에서 예, 올라가면 막 처분하고 예, 마무리 짓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9시 58분이 되었습니다 승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 리스컬리 잘 하시고, 2300개. 그냥 수익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와야 됩니다. 뭐, 폭락이던지할수 없는 거죠. 그죠? 자, 2600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2,700개 에, 자 9시 어이구야. 59분입니다 다 됐네 시간이 그죠 10시 하하 참 10시 다 됐습니다 그냥 정리를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55만 원 에, 수익이 났죠 이렇게 해서 뭐 0.5%까지는 가지를 않는다는 걸 우리가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참돈 벌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매수자가 이기는 방법은 마틴 매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또 2000개 이하로 또 떨어지죠. 그죠? 예, 금방 이기법 없어요. 예, 어리버리하면 또 당한단 말이죠. 그죠? 예, 호가잘량이 급수각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푸드옵션을 매매하면서 예, 마틴 매매법을 적용해서, 마틴 매매법을 적용해서 어, 매매를 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어, 이 적용을 잘 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